지옥군신 현재는 아마 예비어 국회의원이신데 그래도 훌륭한 아, 어. 외국 아마 우파의 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규제 아, 공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사부터 부탁드립니다. 정말 시적절한 토론회관 는 그런데 아다시피 지난 5년간 투자을때 불법 사기 탄핵 그리고 아크르 대통령 무죄 석방을 주장했던 분들이 보고 있는데 아크르 대통령께서 사는 복권들이고 이제 그 국민 앞으로 나오시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아크르 대통령 이런 목권이라고 했습니다만목권이나뭐 영어의 회복이나 이게 좀 가장 중요한 앞으로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마크라 대통령이 지금 간질파라는 것이 여의를 잘하시고 책에 얼마 전에 발견된 책입니다 그림은 나무게나 의자입니다 책자의 보면 언젠가 언론도 확인되지 않는 무책임한 보도에 대해서 책임을 줘야 할 날이 올 것이라고 당합니다 그 다음에 가짜 모습을 또 가짜 모습을 책임질 날이 올 거라 그런 확신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되면 길인줄은 드러날 것입니다 긴 시간이 될지 모르지만 그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이런 어떤 진실 드러나는 그 날까지 투표하기 위해서 오늘 아마 우리 이 매사기 다 해준다. 조건이 꽃집 짓기 보 오늘 주최들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정의 대표님 비롯한 여러분께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제가 구현한 말씀은 최근에 그 조선로 기자 출신 아주 낙랭이 같은 제보시기가 본인 유튜브에서 아주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아주 협업 없는 치명적인 병을 얻은 것을 보도해 가지고 저에게도 수많은 척을 나가고 이렇게 SNS에 돌아다니는데 절대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건강하시고, 식사도 제대로 하시고, 재활치료를 받고 계시고 본인한테 들은 얘기는 아닙니다만 2월 초에 나오고 싶어는데왜 보름 연장이 되냐 여러분, 물론 치료가 중요합니다만 나오시고 가실 데가 없어요 2월 초는 내일 모레 아니에요 집이 없어요 그 집을 누가 뺏서갔어요 네, 윤석열 아니에 검찰총장대 그걸 집으로 갈 길이 없기 때문에 지금 거의 못 나오시는 건데 공통하기금 치명적인 병이 있는 것이면 아주 우리 자유파와 시민들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이런 일을 대해서 정말 유감을 표시한다 오늘 토론자 나오신 여러분께 많은 기대와 도움말씀시키사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프야전의 병원의 유지권 위원회, 임기 기획 회장님, 이거 박수 다시 부탁드다자 반갑습니다. 이부 세미나 사회를 맡은 송강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명영 대변인의 사실 사회를 잘 보시는데 제가 나타내가야 또놓겠어요다시 한번 1영사회분임영 대변인 리겠 자 오늘 뭐 세미나가 어쩌면 뭐 빠를 수도 있고 넓힐 수도 있습니다. 아마 여기 나오신 분 중에는 대부분이 지난 6년간 아스팔트까지 싸우고 지금은 각지역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회복과 복권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 나와 계신 네 분의 토론 발제자분들은 뭐 잘나서가 아니라 이 문재인 정권에 또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탄핵에게 한가하다 나름대로 보통을 당하신 분이고 다 앞장서서 투쟁을 했던 분들이어서 이런 분들에게도 발제하고 뭘 하는게 좀 여러분들에게 잘 먹히지 않을까 싶어서 특혜의 매분을 골랐습니다. 사실은. 자 오늘 이 자리가 뭐 사회즈 거리두기 때문에 여러분이 들어올 수 없는 구조적 한계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마 유튜브를 통해서 830만 해외동포를 물놀이고 전국에서 이 현장을 아마 시청하고 계시 거라고 오늘 나오신 발제자들의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시고 앞으로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의 목권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지금까지 밝혀진 이 진실에 대해서 이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 각 정당의 투쟁을 통해서라도 그분의 명예를 밝혀드려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잠깐 앉아서 이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박수는 안혀셔도 됩니다. 진짜 좋다. <웃음> 자, 오늘 발차자하고 이제 공식적으로 토론하실 분들을 이제 오른쪽부터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아, 탄핵 전고에서 국회에 박근혜 대통령 누드화가 걸려있는 걸 보고 국회에서 뛰어가서 그 누드화를 땅바닥에 핑개쳐서 파손시켰다고 해서 이름의 정권에서 고발까지 당하고 벌금까지 내고 지금까지도 고통을 다하고 계시는 우리 신동보 해군 제동님입니다. 다음 분은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에주도대한가시고또 뭐 국본을 이끌었던 또 주인공이시고 지금 현재 이 대한민국이 꼬라지를 도저히 볼 수가 없다. 나라를 이 상태로 가면 큰일 나게 돼서 직접 이번 20대 대선에 출사표를 든지신 우리 최대집 후보님이십니다. 자, 좌측편으로는 여러분 뭐 두말할 필요는 없을텐데 태블릿 PC의 진실을 밝히고도 이놈의정권에서억울하게 감옥에 갔다 왔습니다. 그러고도 못 참지를 못해서 이거 거짓말, 가짜의 스를퍼트린 언론을 상대로 또 싸우고 있고 앞으로도 아마 큰 싸움에서 승리를 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복권에 큰 이득을 줄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 태블릿 PC의 진실을 밝힌 주인공 미디어치의 베니제 봉훈입니다. <웃음> 자 오늘 이 행사를 주관하시고 박근혜 대통령의 복권을 위해서 일찌감치 복권 운동법을 만드셔서 지금 5년 6년째 해순한 6년 됐는데요 직접 투쟁하시고 또 세미나도 하시고 다양한 투쟁을 통해서 진실을 밝히려고 앞서 우리 정일 본부장입니다자 원래 이제 이 세미나의 공식 절차는 발제를 하고 그 발제된 내용에 따라서 이제 토론을 통해서 또 여러분과 마지막에 또 질의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이 목표점을 찾아가는 건데, 오늘 이제 신동보 제동님께서, 이제 어, 4시에 또 다른 행사가 있어요.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 그래서 조금 순서를 바꿔서, 이미 사전에 제출된 이제 발표문들이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린 그 책자에 어느 정도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외에 또 다른 내용들도 아마 이제 발표 중에 할 텐데, 순서를 조금 바꿔서, 우리 신동보 제동님의 먼저 이 원래는 이제 토론으로 나오신 분이니까 토론이라 생각하시고 간단한 그 직접 한번 들어오시고큰 박수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웃음> 자사실 이제 오늘이 마이크가 이제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아서 이 운동복에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할수 없이 마이크를 바꿀 생각하고 이 마이크사는 마스크만 바꿔서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어, 토론자로 제가 제일 마지막에 사 발표하게 되셨는데, 여기서 사정상 어, 캐치기를 해 가지고 제일 먼저 발표하기로 대단히 죄송합니다. 네,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리 정일 부부장님, 그 박근혜 대통령, 복근 운동본부, 장인이제 벌써 3년이 되셨는데, 장인 큰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저는 그러시각합니다 내란에 의한 체제정보입니다. 이게 박근혜 대통령, 대통령 일 개인에 대한 탄핵이 아니고, 대한민국에 대한 탄핵입니다. 여러분 들 인식을 잘 알으세요. 그러 이게, 대한민국이 문재인 정권에 의해서 철저하게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이걸 다시 이렇게 쉬어가지고, 거의 막 최소한 제 생각에는, G5급의 자유통일국가로 나가야 됩니다. 그 제일 진재적분이 탄핵의 응작을 주면 잘못된 탄핵을 반드시 규명해서 바로 치워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나서 중화하는 출발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그내 마지막에 제 발진문이 있는데 한 참고로 하시고요. 하여튼 말씀렸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 폭한 김정은, 김정은이가 사실은 진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세히 아시됩니다. 이게 지금 국내 뭐종국자파 세력이 준동해 가지고 뭐, 뭐 촛불혁명 이거 해가지고 방문해 그거는 김정은 지행에서우리가 빠이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김정은 세습독재 전체들, 공산 정권의 진행에 따른 자파 행위였다. 거기에. 극자파, 안국과 세력이 놀아가는 거다. 뿐만 아니고, 기회주의 보수 세력까지 동조한 거다. 그래서 이세 가지 세력이 김정은 진행에서 일사분란하게 움직여가지고, 그야말로 탄핵이 중방스픔처럼 일어나서 국회에서 탄핵이 발휘되어가지고 6일만에, 여러분. 이게 12월 9일날 탄핵이 그, 그 발이 아니 9일날 조초이 의결됐는데 딱발의된지 6일만에 조초이 의결됐습니다 이런 경우가 전세계일사가 높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이 좀 12권의 세계 10위권의 문명국에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한마도 정치적 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법치의 이름을 믿은 정치 보복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탄핵소추한 거는요, 모든 게 조작되고, 인위적으로 이게 맞춘 겁니다. 그래서 강일은 심지어 그 주심재판관, 그 현재, 나와 그, 근성경 당시 탄핵소추위원장이 가지고 간교통열서를 쓰고, 고치라. 이거, 이거, 그대로 할 수가 없다. 고치다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전부 다, 그, 그 법에 의해서 조사가, 수사가 되고, 이게 법적으로 받침이 돼야 되는데, 이네 번째 같은 거는, 저, 헌재법에, 5 1조에 그, 저, 탄핵, 사용안된다니 그러니까, 이거 고쳐와라. 그러니까, 금수님도 지금 대로 고쳐가지고, 탄핵 소주 의견서 자체를 고친 겁니다. 그리고 이걸 다시 하려면은, 국회에서 다시 심의 의견이 해야 돼요. 근데, 심의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도는 개인이 고쳐서, 국법재판소 강의는 주심재판소에 가다 준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또, 헌재는 이게 탄핵소추 의결서가 법정연구원이안 맞으면 각하시키면 끝입니다. 이거 딱, 이거를 탄핵소추하 줬다 이 의결서를. 국회 돌려보내는데, 돌려보내지 않고, 자기들끼리 합의해가지고, 임의로, 자회적으로, 의견서를 고쳐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까지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적법성이 완전히 개조된 겁니다, 국회에서.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도, 아시다시피, 원래 아홉 명 헌법재판관이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미 그런 상태에서 헌법재판소장, 대행, 이승리가 밀고싶네 거예요. 이거이 자체가, 이제 저, 저 미국이니다 미국. 그, 구인이 아닌 재판부는 심리만 할수 있고, 심판은 할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전, 내가 자기들 스스로 만든 그, 예가 있는데, 무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게, 국회하고 짜고 치는 고소들처럼 해가지고, 2017년 2월 27일 심리를 종결했죠 왜냐면, 배노인단이 많았지 않습니까? 계속 이게, 일을 제기했는데, 배노인단, 그, 배노를 다 듣지도 않았어요. 그고 27일 시민을 아 일반적으로 존경하고 3월 10일 날하면에서 출발했거든요. 그리고 두법재판소법에는 그 38주에 180일에 심판편이 명시되어 있어요 근데 180일에 반도 안치원상태에서 무엇에 쫓기듯이 대통령 박조해를 파면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완전히 폭금이다 이거 그 다음에 언론 언론도 완전히 녹아났어요 그리고 이게 저 국회 탄핵 소추 의결하고 헌법 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할 때까지 주 정도로 산게 전부 언론 보도예요 언론 언론에 여게 보도됐다 보도됐다 이게 근데 언론 보도가 대본이 가짜에 갔요다 지금 하면 대표적인 게저 베네진 대표님 계시지만은 JTBC가 2016년 10월 24일에 제손실 국적운영이고제목화의 보도를 한게이게 탈의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때 제시한 증거가 제손실이 사용했다는 그개명에서재순실인데 테이블릿 PC를 제시했어요. 근데 지금 테이블릿 PC가 제손실이 아니에요. 어 제손실이 테이블릿 p c 가진 적이 없고 그 테이블릿 PC를 사용한 적도 없어. 그럼 본인은 테이블릿 PC를 사용할 줄도 몰라. 이게 다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내, 그 내꺼라면 돈을 줘라는데, 검찰에서, 뭐라고 하느냐 최순실, 최순실 어, 당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줄수 없다. 최근에 이렇게 또 얘기하네. 아니, 그럼 이게 뭡니까? 검찰 이걸 결정적 증거를 해가지고 대통령을 엮어가지고 구속까지 시키는 게 아주 결정적 증거물 자체가 아니라는 거아니 이 도대체, 대한민국, 이 문민국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불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거. 그 다음에 이게, 북한 지행에서 이게 탄핵이 시작됐다는 얘기는 2016년 2월 11일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 공내를 캐시해버렸어요. 왜? 네? 그래. 계속 핵심을 하고 미사일을 쏘고 말이죠. 도발을 하니까. 계속 그에 대해서, 결구를 쪼고, 쪼고, 쪼고, 반복했는데, 방황자 시도 어, 방강 났내 건강산에서 쏴 죽이고, 이렇게 하는데, 도저히 안 돼가지고, 계속 중단이 딱 표시를 하니까, 김정은의 비장함이 완전 그냥, 고갈이 됐버렸어, 고갈이. 김정은이가 그냥 가. 계속 중단에서 돈, 돈을 가지고 막, 돈 이렇게, 1년에 천억 이상 들어왔는데 아니, 그거까지뭐좀 했는데, 뭐, 밑에 서 흉목들한테 뭐, 선물도 주고 말이지, 풍치그 자금으로 썼는데, 그게 없어졌으니,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좀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원망이 오를 대로 올라가지고, 이거 박근혜 대통령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게 쭉, 그, 2 0 1 0년 10년 사이에 딱깨진게 증가가 오는데요. 그 전에 뭐, 난수방송도 재개하고, 난수방송이라는 게 뭐냐면은, 야한민국이 침투한 북한 고중간첩에 지름 내리는 게 남수방송 아닙니까? 그거를 몇십 년도 안했서그걸 재개한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조직적으로 국내에 활동하는 고중간첩들을 막 준동을 하고, 어? 활동을 막 재개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2017년 10년 사이에 뭐라 했냐면, 박근혜와 같은 반통일 사례의 외국 체력의 준동을 분실하기 위한 전민족적 투쟁을 힘있게 벌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래생이야학생이 그때 문문을 발표했는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북한 노동신문의 기사대로 진행됐다. 북한 노동신문을 다 분석을 해보니까, 딱 그대로 그냥 진행됐다는 거예요. 그 북한이 기도한 대로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예, 문재인 정부. 그 다음, 특금 박영수 특검. 이건 완전히 없는 죄를, 이제 맞춰가지고, 어, 문재인, 그, 전국 자파, 이 세력의, 그, 국민 에 맞게, 예? 맞춰가지고, 그, 북중농단북중농단이라는 이, 이 용도로, 북한에서 나왔습니다, 북한에서. 그, 북중농단이라는 말이, 법에, 어디, 아무런, 정도가 없어요. 북중농단이라는 미국 그, 저, 뭐, 조항이 없어. 이상한 국정농단을 딱, 글을 만들어가지고, 그게다 지운 거야. 그리고 마저 사냥하고, 막, 그냥, 인민재판식으로, 그냥, 어? 탄핵 광풍을 몰아붙여가지고 선전선동을 해서, 박영측특권이그를 충실하게 예행을 하고, 그 밑에, 특검 수사팀장이 누구였냐 하면은, 윤석열, 윤석열 동사, 그, 신무를 충실하게 해가지고, 탄핵 정면에, 그냥, 그, 저, 합법하신 거 합법. 예.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을 시키고, 그 다음에 45년을 구형을 하고, 그 다음에 윤석열 검찰이 이제, 이제 그 특검 수사팀장을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울중앙지검장을 영전을 하고, 다시 검찰총장이 되고, 검찰총장이 게임 3일 전에, 아, 짐 하나 이런 것까지 공개부처가 <웃음> 저, 저, 저, 살아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필요 없잖아요 그거 누워야 되냐 윤석열 당시 문찰총장퇴임살일제에 그랬죠 맞습니다 천인공단계에 특천인공단계에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일를들는데그 탄핵감봉 속에 아까마 우리 저 송상댕 사회자님 말씀하셨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발밭 국진 그림이 국회에서 5일간이나 1층 로비에 전시됐는데 국회의원 300명이 그 근무하는 공간에 전시됐는데한 사람의 국회의원들 가서 이 그림을 떼야 된다. 한사람이 음. 뭐. 언론에서 사회다 그렇게 심지어 문재인까지 이건 아주 민망하고 잘못된 일이라고 하고 그전시에주치한표창하고이 단지 민주당에서 정기 6개월에 징계까지 했어요. 그런데도 당시 새누리당 국회의원 포함해서 친구도 가서, 그 말은 1층에 왜, 왜 지나다니는, 그게, 그게 있는데, 한 사람도, 당연한 사람도. 저도, 저, 것도 뭐, 어떻게 알겠어요. 그날 국회 행사에 딱 갔다가, 아, 그게 바로 보이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그거. 천발받으면, 응? 어? 제사관학교 다닐 때 말이야. 그 1월 24일에 제가 사관학교 입교한 지딱 44주년 됐네요. 1973년? 1월 24일에 제가 사관학교 입교를 했는데 마침 2017년 1월2 4일에재무을깊고 있네요 그리고 사관학교 할때 우리는 아니란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중의의 길을 간다 매일 외쳐서 매일 외쳐 사관생들 신조의 그게 해, 해군 사관학교가 그런 게 아니야 육군 사관학교 공군 사관학교 삼성 학교다 공통적으로 그 매일 외쳐요 우리는 아니란 불의의 길보다 나난한 정의의 길을 간다. 뭐, 왜치면뭐 하냐고. 어, 불이, 어, 불이가 그, 앞에, 내 앞에 있는, 그, 지나칩니까, 그게? 그, 치고 던지는 바람에 제가 하여튼, 3년 만 동안 뭐, 행사, 민사, 뭐, 난생 처음으로 행동, 괜찮은 치장에 가서 하루 차고 말이죠. 야, 아, 하여튼 좀, 좀, 그래, 고생을 했는데, 제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 행동을 해야 뭐, 정의를 지킬 거 아닙니까? 국장들었고그 생각을 하면요, 5년 전인가요? 1895년에 명성하고 시해됐잖아요 하필, 경북궁 수비대 인원이 300명이 되었대요, 300명. 지금 국회원도 300명이지 않습니까, 정원이. 똑같아요 300명. 경북궁 수비대가, 왕위이가시행되는데 일본 낭인들에 의해서. 아무도 그를안 만든 거예요. 방치해서 방치. 똑같은 거야. 나라 말이직제 대한제국의 왕궁 수비대나 지금 국경 3위입니다 숫자도 똑같고 하나의 행위 비급하기 이랬답고다이대한민국 행위 주소가 그런게 근데 결론 내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거 대통령 선거가 지금 오늘 41일 전입니다 41일 전 이게 대통령 정말 다음 대통령 중요합니다 저는 어떤 이랬도록 다음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 사기탄에 이것을, 이 잘못을 규명하지 않는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한테. 대한민국전쟁할 수가 없어요. 그런 대통령이 있는 한, 이 사기 탄핵 문제, 아주 쉽지 않는 한은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데, 지금, 예수 령으 나선 사람 이분의 지면, 감옥 갈걸 같습니다. 곧이 스스로,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없는지만들어던 감옥 본인들이 생존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또 제일 자랑 국민또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 자기가 없는 자 만들어서 감옥보낸 사람이 왜왜 예? 없습니다. 이렇게 법도를 할수 있느냐 이거야. 예? 그래서 3월 9일 41일 인데 정말 여러분들 누구라고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다 각자 생각이 있을 테니까 근데 저는 야민거 다시 일어나서 용서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게 박근혜 대통령 잘못된 탄핵 이거 바로 잡아가지고, 것으로부터 새로 이런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에 맞는 일을 할수 있는 정말 전략적 지도자, 까메 대통령이 3월 9일 날당선되는 소식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은, 질문은 나중에, 나중에. 나중에. <웃음> 질문 시간때 아, 나눠드리겠습니다. 어. 아, 집에 가실려고 그러죠. 아, 네, 제동님이 먼저 가시겠다. 그러니까. 아, 나가시면 저복근에서 예예예. 아, 매달님이 예, 예. 순서상 어. 질의응답을 하다 보면 끝에 보면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양해좀 해주십시오. 양열 좀 해주십시오. <웃음> 자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의 단행을 보면서 용서해야 될게 있고 용서하지 말아야 될게 있습니다. 그러나 마그 대통령의 불법 탄핵은 는 100%가 용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웃음> 맞아요. 맞아. <그래서, 웃음> 아, <웃음> <고침이 웃음> 지금 발표하신 내용 중에 우리가 왜 국민의힘이 지금 있는 탄핵 6 2직을 응징을 해야 되냐 면 아까 말씀대로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서가 헌법재판소로 갔을 때 헌법재판소 이건 도저히 여기서는 탄핵이 안 된다. 이걸 강일현이가 건성동제 얘기했는데 건성도요 못 고치겠다 이게 강일현이 직접 고쳤어요. 네. 그 고친 상황을 마이크가 한동으로... 안 농후. 안 펴서요 사실. <웃음> <웃음> 이 수정된 상도 황 국회에서 분명히 의결을 거쳐서 다시 헌법재판소에 보내게 되는데 이 절차를 무시했습니다. 상관분위 국가에서 입 법부가 적어도 한 나라의 대통령을 탄핵하면서 이런 불법적 행동을 했다. 여기에 대해서 탄핵을 한 놈, 뭐, 200 몇십 명이나, 그 국민에 의해서 그 탄핵을 보고도 아무 얘기도 못한 놈이나, 그 놈이 그 놈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역사 앞에 이걸 따져 물어야 되는 거고,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탄핵은 이미 국회에서부터 잘못된 거다. 원상태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사실 그 누드 그림, 뭐 우리 아마 이쪽에 있는 계신 분들 누구라도 한번 지나가서 다 부셨을 텐데 그래도 해군 제독님이부시니까탄압이 세요 민 형사 가해서가고 아, 가서 아유 지장에한 1일 정도 있다 왔다는데 여기 우리 베리제 대표는 1년 갔다 왔고요 저는 보너스로 1년 7일 갔다 왔어요 <웃음> <웃음> 자뭐 이제 갑옷, 갑옷 안 가고 안가고 인거 뭐 괜찮습니다 앞으로 갈시 분이여 우리 최대 대표도 있고 거 <웃음> 많습니다 <많이> <웃음> 자 우리가 저 지금 현재 뭐각 당에서 내놓는 이 공약사항들을 보면서 야 대한민국의 미래는 큰일났다 그놈이 그놈이고 이래다 나라 망하게 생겼나 앞으로 정가 10번 정도가 나라를 걸고 가는 이런 시대가 올 수도 있다 그걸 보고도 희다끓이는 그런 똑같은 구편들이 시점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각 후보들 쭉 한번 공약사항들을 한번 읽어봤어요 분석을 해봤습니다 30년 언론사 생각을 하면서 적어도 누가 가장 양심적으로 공약을 내놓고 지킬 공약을 내놓고 그 공약에 자부심을 갖고 있느냐 이걸 쭉 한다면 제가 옆에 있다고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제대집 후보가 적어도 내가 출사표를 내고 대통령을 한번 해보겠다는 이 생각을 가졌을 때그 내용이 그 공약상 안에 어롯이 담겨 있더라고요. 혹시 안 보신 분은 한번 보시고 혹시라도 이 토론하다가 기분 좋으면 좋은 공약 이 있으면 도한 번씩 마시고 해십시오자 우리 체내지 네 집, 우리 대승부에 발전점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발전점아니고아 터널 발전을 다이널발을발전터 발전을 터 발전을 터 발전을 터널 발전을 터널 발전을 터널 발전을 터널 발전을 터널 발 그래 우리는 웃고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도 울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 하나 있어요. 미국에 계시는 어떤 70대 좀 넘으신 그 변호사분이 저한테 직접 연락이 왔어요. 내가 벌어놓은전 재산이 얼마 되는지 모르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에게 집을 드리겠다. 턱종률이 전부다. 이집이 서울에 있는 게 아니라 아니 아간 이제 중서도시에 있는데 거기가 이제 이제 뭐 공기도 좋고 환경도 좋고 이래서 아주 그 수영하기는 참 여행하기도 좋고 이래서 그게 사실한 게 아니고 거기 직접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아시는 분좀 만나고 이렇게 해서 빨리 몸을 회복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지방체가 지금 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는데 아무래도 오늘 유튜브를 볼것 같아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사실, 그, 베니저 대표나 저희들이나 기자 생활하면서 지금같이 이래서는 많은 이 기대기들은 처음 봐요. 이거 우리 선배님, 뭐, 이규택 선배님이 계십니다만, 무슨 불인을 보면 참지 못하고 그 진실을 밝히려고 죽기 살기로 달려드는 기자가 없으려 그랬습니다. 우리 베니저 대표는 이때까지는 있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 베니저 대표예요. 자, 태블릿 PC 뭐, 진실을 밝힌다면서 베니저 대표에게 무슨 훈장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러니까 세상 살다가 진실을 밝혔는데 감옥에 잡아있는 이런 증거는 어디 있냐고요? 그래서 이 문재인은 지금이라도 꺼시면 내려야 된다니까 아마 문재인은 이 태블릿 PC의 진실 때문에라도 결국 감옥에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 연희재 대표가 1년간 진실을 밝히고 감옥 살았으니까 문재인은 몇년살아지지않겠습니다 아마 바이크를 대기면 많이 강불하실 텐데 잘 원하기 좀 설명을 해주셔오세상의 <웃음> 태블릿 PC에 진실을 밝히신 자권이십니다자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주시오예 제가 사실 발제을 두 개를 보내드렸는데 하나는 그냥 늘 이제 유튜브 나가면 제가 설명하는 태블릿 PC 조작을 키치로 만든 거기에 지금 1페이지에 최순실 최서원실 사진 나와 있는 거예요. 그거하고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님이 어쨌든 퇴원하시면 은 국민 앞에 다가가셔서 뭔가 메시지를 아, 내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에 그때박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야 되는지, 그걸 제가 칼럼 두 편을 썼는데, 그 칼럼 링크를 보내드렸는데, 어, 링크는 지금 이게 프린트가 안 되고, 좀빨만 돼서요. 뭐, 어, 태블릿 관련해서는 아주 그냥 뭐, 단순하지만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것들, 한 두세 가지만 짚어드리고요. 어, 박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야 되는지, 거기에 좀 집중하겠습니다. 제가 언제 3시까지 하면 되요1 5인가요 알겠어요. 아, 네, 네, 네, 네, 네. 3시 53시 5분 정도까지 겠습니다 1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 사실 JTBC가 이 태블릿 PC를 최소한 거라고 보도했을 때 당시에 JTBC가 들고 있었던 증거라는 건 없었어요. 네, 최소, 최소한 거는 증거를 전혀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요거 하나 갖고 질렀는데 요 사진이 있다고 자 이거 뭐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은 여러분들 그 스마트폰에 무수한 사람들의 사진이 있을 겁니다 본인 사진 말고 어머니 사진 뭐 아버지 사진 침상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상식적인 훈련받은 기자라면은 최소한의 사진이 있다고 해서 이걸 최소한 거라고 들을 수가 없어요 이런 걱정는 오히려 최서원의 숨겨둔 애인이 사실 있다. 그러면 최서원이 끌수 있어요. 차라리. 본인과 가은걸못 지르는데 이걸로 질렀다는 것 자체가 이미 처음부터 뭔가 공작이 있었다는 거고요. 더 놀라운 거는 JTBC는 이미 이 당시 태블릿 PC를 입수했을 당시에 개통자가 누군지를 알았다고 저희들이 밝혔는데 개통자가 최서원이 아니고 청와대의 김한수 행정관이라는 것을 검찰보다는 먼저 알았습니다. JTWC는. 자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어떤 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피씨를 우리가 입수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사진이 들어있는 거를 먼저 봅니까? 아니면 개통자가 누구 거를 확인합니까? 개통자가 직자죠. 그럼 JTWC 입장에서 딱두 가지 나서주고 있었는데 발표할 때 최소한 사진 요거랑 개통자가 지마수라 그러면은 이거를 김한수한테 물어보지도 않았대요. 김한수한테 물어봐야 될거 아닙니까. 김한수가 당시 현직 청와대 국장이었는데 당신 지금 그대통한 태블릿 PC가 저기 최서원 빌딩에 있었는데 당신 거냐 최서원 거냐 물어봤어야 될거 아니에요. 당연히. 안 물어봤다는 거예요. 안 물어보고 그냥 최서원 거라고 질렀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이자서 보면은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거는 지만수하고의 이 엮여서 이 조작과 공작에 들어간 거지 우연히 습득해서 최선과라는 것은 지금 다시 바로 성립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웃음> 2페이지 가면요. 이 페이지 가면요 이지만수거라는 증거를 들으면은 없애야 될거 아닙니까 태블릿 PC를 최선과라고 질렀어요 결론적으로 이건 지만수겁니다 지만수가 사용한데 지만수가 사용했던 증거들을 없애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태블릿 PC에 뭐 카톡이 400개가 있었던 게 사, 사, 어, 350개가 사라져 있고 문자가 대량 삭제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이, 발견되는 게 대부분 다김환수가 사용한 증거들을 없애버렸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 이 핵심적인 게 돈을 낸 사람이 사용했을 거 아닙니까? 김환수가 돈을 낸 기록을 다 없애버렸어요. 뻔한 거죠. 왜 그랬는지를. 김환수가돈낸 기록을 없애는데 그럼 누가 돈을 냈다딴 사람이 내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낸 기록 없애버리면은 딴 사람이 낸 기록을 주반순의 법인 회사가 자동이체로 거없다고 조작을 하기 위해서 계약서까지 위조를 하게 됩니다. 이게 2-2페이지인데 저희가 지금 가장 쉽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계약서 위조예요. 왜냐면 계약서 위조는 종이로 돼 있기 때문에 여기 굉장히 쉽습니다. 이 디지털보다. 계약서 위조를 하면서 원계약서에는 없는 김한순의 회사 마리인컴퍼니 회사의 법인카드를 여기다가 적어넣습니다. 검찰이. 검사가 직접 김한순하고 해가지고 집어넣습니다. 참고로 저는 지금 감옥이 끝난 게 아니에요. 저는 보석으로 출소가 돼있고제 보석 조건에 태블릿에서 거짓말 떠들면 다시 구속시키게 되있어요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이년 동안 떠들다니거니 이거 검사가 잘 됐다고 전화 한통안아요 저한테 이년 동안에 조금이라도 제가 거짓말 하면 구속되게 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죠? 완벽하게 확인됐다고 해도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떠드는 얘기들은 이렇게 계약서까지 위조를 해버리게 될 거고 계약서 위조에 이제 수도 없는 증거가 있는데 여러분들 그 하나 임팩트 있게 하려면 5 페이지 보시죠 김한수가 개통했었다고 러지 않습니까 김한수가 자 개통자 가 김한수인데 이게 계약서가 8페이지인데, 자, 왜사인이 다릅니까? 계약서에. 이런 사인 한번 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들, 그 스마트폰 개통하려고 대리점 가면은 한 8페이지짜리다가 사인을 한 다섯 번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사인을 다르게 합니까? 1페이지, <웃음> 3페이지 하고? 왜 이렇게 했냐면 이게 원, 월, 원래 계약자가 또 있어요, 이게. 김성태라고 김한수 직원이 한 건데, 위조를 하다가 검사가 실수해가지고 사인을 잘못할 겁니다, 이거. 그 사이 가는 거예요, 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이 제가 책을 태블릿 사용 설명서라고 작년에 책이 있는데 상상이 나오는데, 이 계약서 위조가. 제가 다음 주에 또 출판을 해요. 이제 1년 동안 더 연구해가지고 태블릿이 어떻게 줬던지를 쫙 푸는 책이 다음 주에 나오는데, 이거 지금 다설명되 있을 겁니다. 이 계약서 위조가 왜 꼴대 있는지. 다만, 이 계약서 위조에 검사뿐 아니라 SKT도 개입돼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동통신 재벌사가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해서 계약서 위조에 그 당시부터 참여했어요. 탄핵 때부터 그때 위조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SKT 앞에 가가지고 기자회견하고 집회하고 발표를 한다며 우리가 고발 조치까지 했는데 SKT가 검찰에 가서 설명한 바는 사인이 다른 거에 대해서 두명이 같이 나타나서 두 명이 사인을 번갈아서 났다. 이렇게 해명을 해놨습니다. <웃음> 원칙적으로 민사계약에서요. 사인이 다르면 그건 계약이 무효가 돼요. 이 계약서는 절대 SKT 서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건 SKT 직원이 저한테 인정을 했어요. 이 계약서가 어떻게 SKT 서버에 들어가냐. 계약 사인 다른데. 그래서 제가 지금 SKT에 이 위조된 계약서가 박 대통령의 재판에 제출됐었고 재재판은 제출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SKT에 2억 원의 송금 상을 지금 넣놨기 때문에 그거 갖고 이제 SKT 서버를 뒤지면 게임이 끝나는 상황이 돼 있어요. 다만 검찰 고발한 건 의미가 없죠. 검찰도 공범이니까 아까처럼 그럴 수 있지 않냐 이거예요. 검찰은 뭐 사이 다룰 수 있는 거지 뭐가 문제냐 이렇게 나옵니다. 검찰은 그래서 <웃음> 네. 민사에서 게임을 끝내려고 이제 이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요 정도면은 뭐. 태블릿위조라는 게, 지만수라는 청와대 행정관이 썼던 거를, 그러니, 청와대 문서가 200개 들어가 있겠죠? 청와대 직원이 있었던 태블릿이니까, 청와대 문서 200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최선이 썼다 그러니까, 어떻게 일반 아주머니가 청와대 문서 200건이 들어있는 태블릿을 들고 다니냐, 박 대통령을 준거 아니냐, 이렇게 뒤집어 씌러는거 아니에요. 가, 간단하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복잡한게 하나도 없는 얘기입니다. 지한수가 썼다, 청와대 주머니. 이건 다 밝혀졌다. 그조장은 누가 했냐? 검사하고 SKT가 했다. 깔끔하게 끝난 겁니다. 자,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이, 뭐, 2월 2일 퇴원 예정인데, 뭐, 퇴원을 하시다, 안 하시든, 어, 간담회 하신다면은, 뭐 병원에서 못할 이유 없습니다. 뭐 서울사동병원에 진짜 해결 시스템 다돼 있어요, 사실은. 저는 일단 탄핵에 대해서 자신의 결백은 분명히 주장을 하실 거라고 생각 해요 안 그러면은 5년 동안 저렇게 침묵의 투쟁을 했을 리가 없죠 아, 네, 맞습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그랬겠죠? 네. 그럼 그러면 벌써 나왔겠죠? 네, 그 잘못했다는 것도 그냥 내가 최소한 뭐 사람 관리 잘 못했다 그래서 최소한이 나 해먹었다 이런 정도 얘기를 했었어도 나왔을 텐데 그 말씀도 안 했어요 <웃음> 그 말씀도 안하시고 그냥 진실을 밝혀준다고 그러고 그냥 거의 침묵추행했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어, 나오셔가지고 별별은 얘기하실 거라고 보는데 이 지금 대선실이라고 겹쳐있습니다 아, 대선실 겹쳐있어가지고 3월 9일 대선이고 2월 13일 14일이 대선 으로 등록이 있는데 이러니까 뭐 여기 모르겠어요 윤석열 지지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뭐 저 윤석열 지지하는, 네. 어, 그 어, 지지하는 사람들 솔직히 사람치고 안합니다. 맞아요. 특히 탄핵 위협을 쳤다가 지지하는 사람들 탄핵을 찬성한 다음에 어 우리 윤석열 수사 잘했다 는 이건 인정할 수 있는데 탄핵을 반대하고 대통령 사랑이었던자들이 윤석열 맞세보는 거는 사람치고 안해요. 맞아요. 그거를 전제로 으시는데 지금 대선이다 보니까 박 대통령이 탄핵 위험만 주장을 해도 윤석열에게 타격이 되니까. 입을 다물라는 압력이 상당히 많이 지금 들어간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오는 얘기들이 중경설 같은 경우도 자꾸 낚시가 나오는 거고 뭐 대구로 내려가신다 자꾸 튀어나오는 게 윤석열 지지하는 이 변절자들은 박 대통령이 조용히 평생 살기를 원한다는 거죠. 탈행 위험만 얘기에도 이거는 살기 좋까 봐. 근데 저는 탈행 위허 얘기는 기본이고 그건 그건 이번에 박 대통령이 그거는 의무상이에요, 의무상. 네, 네. 이거를 뒤집어주지 않으면은 보수는 평생 보수가 만든 정권이 수백억 대내부를 해먹은 그오력을 갖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아는 겁니다. 근데 탄핵 <웃음> 우요를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관철을 시켜야 되는데 관철시키는 방법론대에서는 뭐 우리 명예이나 정일 이 본부장님이나. 수많은 이제 법적 논리들 뭐 국회에다가 타러서 뭐 가하지 않겠어요 저희가 근데 법적 논리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볼때탄핵의 핵심은 그 당시 언론에 속고 JTBC에 속고 태블릿에 속았던 70% 국민들이 그 당시 30%가 탄핵에 반대했고 70%가 탄핵에 자성했는데이 구도가 안 바뀌었어요 오랫동안 여전히 7대 3 여전히 대3 이게 이 70%를 최소한 그 안에서 절반 정도를 움직여서 아 내가 속았구나 언론에 이런 정도 사람들을 전체 100에서 35% 정도로 만들어내야지 탄핵이 무효의 어동력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데 일반적으로 이 국민들, 서민들일수록 과거에 5년 전에 자기가 했던 판단을 다시 자료를 검토해가지고 예를 들면 제 책을 사보고 우종창 기자 책을 사보고 자기의 실수로 인정한다 이게 일반인들이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이게 이게 그렇게 해야 되는 기자나 교수나 이런 자들도 안 하는데 먹고사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겠어요 그냥 가는 거지 <웃음> 근데 지금 유일하게 저는 이 찬스라고 보는 게 대선에 지금 온 관심들이 가 있지 않습니까 희한하게 탄핵을 찬성했던 좌익이나 중간층 국민들이 지금 윤석열을 반대하고 탄핵에 반대했던 보수층이 윤석열을 지지하는 이런 이상한 사태가 벌어졌어요. 저는 이것도 문재인의 공작이라고 보는데 그냥 그냥 된게 아니라 그렇게 된 거를 저희는 박대통령과 함께 이용을 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탄핵에 그렇게 열렬히 찬성하고 총불이 늘렸던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 될까봐 잠을 못 자요. 우리는 지금 윤석열이고 이재명이고 둘다 됐다가 잘못 자는데 일단, 좌측은, 좌측이나 중간측은 윤석열 대가가 잘못 자요. 좌쪽 입장에서는 윤석열이가 배신자예요. 아니, 저게 문재인이가 시켜줘가지고 저렇게, 어, 출세하더니 이게 뒤통수 치고 절로가, 이, 이랬을 거 아닙니까? 또저 사람들 입장에서는 윤석열을 때려 죽이겠다, 지금 이런는 사람들이 있는데, 졌다. 그럴 때, 박근혜 대통령이 이 탄핵의 주범이 윤석열이 맞아요. 그거 아니라고 또 사기치는데, 자, 김무성이, 유승민이 탈핵 주범 맞죠? 맞아요. 다만, 그 당시 2016년 10, 12월 9일날, 국회에서 표결이 들어갈 때, 탈핵 표결에, 200, 200석이, 230석, 200 거의 넘어갔죠? 240석, 300명 중에서. 그래서 이쪽에, 이, 지금이 국민의힘에서 60명이, 그로 넘어가서 탈핵 찬성이 이렇게 됐는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은 12월 3일 날 특검에서 수사팀장에 윤석렬을 임명합니다. 5일 전에 양쪽 다윤석렬을 요구했어요. 왜 그랬냐면 은 탄핵을 성공시키려면 은농무현헌재판례상 뇌물죄를 뒤집어 씌워야 되는데 검찰, 그 당시 박 대통령의 검찰이 1차 수사 발표할 때 뇌물죄를 차마 못 뒤집어 씌웠습니다. 아니 재단의 돈이 그대로 있는데 k 지단 미래재단에 박대통령의 통장에 10만장 안 들어왔는데 이걸 뇌물죄를 어떻게 뒤집어 씌워요 사적적으로 뒤집어 씌우려고 노력을 했어 그쪽도 근데 마지막 양심인가 때문에 못 뒤집어 씌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비상이 걸린거죠 국회에서는 뇌물죄를못 뒤집어 씌우면 탄핵이 안되는데 탄핵을 하기 위해서 뇌물죄로 뒤집어 씌울 가장 활용치 않 놈을 찾은게 이성렬이에요 웬만한 좌익검사도 못뒤집보시요 그거는, 증거 때문에. 그래서 윤석열을 찾아서 윤석열이를 딱 임명이 된 다음에, 아, 뇌물죄로 뒤집을 수 있구나. 이 확신 가지고 탄핵해결 가결시킨 겁니다. 아, 만약에 가결됐다가 뇌물죄로 안 돼봐요. 그러면은, 헌재에서 탄핵안 되면은 다 죽는 거 아닙니까, 세력은 윤석열이라는 조장날조의 대가를 스카웃 하면서 탄핵이 통과가 됐다. 그럼 주범이 누구예요, 그러면은? 윤석열. 윤석열이죠? 그래서 윤석열이 한게 K재단, 미르재단도 뇌물죄로 뒤집어 씌웠는데 이거는 법원이나 헌재 가면 은 엎어질 것 같으니까 말이 안 되니까 또 잡아낸 게그 유명한 말세 마리입니다. <웃음> K재단, 미르재단뇌물죄는 엎어질, 엎어질 수가 있고 실제로 엎어졌어요. 다 무제 나왔습니다. 뇌물죄기는 그러니까 뇌물죄를 끝까지 찾아야 되는데 그걸 골라낸 게 정류라 같은 말세 마리를 박 대통령이 받은 뇌물로 뒤집어 씌운 게윤석열이요 이거는 국회 탄핵 결의 안에서 없는 내용이에요. 원래 탄핵 특검이라는 것은 탄핵에 관련된 검사될거 아닙니까? 아니, 정부랑말세 마리하고 탄핵과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탄핵 안에도 없는 거를 윤석열이가 충성심에서 자기가 자발적으로 찾아가지고 그것도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최서원의 딸이 독일에서 탄말세 마리가 어떻게 박 대통령이 받은 내용이냐. 이거는 그 당시 조중동도 주장을 못했던 거를 과감하게 임성절이 내물로 뒤집어 씌우면서, 그래서 그게 이제 경제부동체기가 나올 수 밖에 없는 거 아니죠. 정유라와 최서원과 박근혜 대통령 3명은 경제부동체다주머니 같이 찬. 또 내물로 만들어서 제가 정유라할줄 만났습니다. 정유라가 저한테 하소라는 게, 그게 맞으면 내가 박 대통령 그 집, 그거 내 거냐? 내가 들어가서 살면 되는 거냐? 내가 팔면 되는 거냐? 그럴 정도로 엉터리로 내몰 때 뒤집어씌운 게 윤석열이요. 에이 정도면 이게 탄핵 주범이 아닙니까 이게? 맞아요, 맞아요. <웃음> 이런 이런 얘기들을 저는 박 대통령이 해야 된다고 봐요.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본인이 수사를 받았기 때문에 본인이 윤석열이 뭘조작하는지잘 알고 있고 그걸 이제 제 3자로서 밝혀낸 게 우종창 기자인데 우종창 기자가 이제 밝혀낸 얘기가 박 대통령하고 재벌 총수들이 만났을 때한 번도 돈내란 얘기가 나온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K재단, 민래재단이 재벌들이 알아서 만드는 걸줄 알았기 때문에 돈을 내라 얘기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는데 윤석열이가 요거를 청와대 공문서를 조작을 해가지고 박 대통령하고 재벌하고 얘기가 다 끝났어. 네, 돈 얘기 없이 그 다음 날로 날짜를 잘못 기록해가지고 다음 날 청와대 공문서에 박 대통령이 재벌들에게 돈을 얘기했다. 이런 날조한라는사를 근데 우종창 기자가 제3대로 찾아서 그렇지, 당사자인 박 대통령은 더 많이 알겠죠. 이 조작 날조한 거를. 저는 이제 태오리 PC가 돼서 날조한 걸 수도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의나 윤석열이 뭐나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박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는 이유는 윤석열이가 조작의 주범이라는 걸 얘기해줘야지, 윤석열이 떨어지기를 바란 카네을 찬성한 국민들이 귀를 기울입다 안그러면 탄핵 무할때 길을 기울 이유가 없어요. 이미 끝났는데 뭐 넘어가죠. 지금 이 시점에서 대선의 영향의 위치는 윤석열의 정체를 알려줘야지만 탄핵 찬성화 국민들의 길을 누릴 수 있고 그리고 저는 그것도 박 대통령의 의무라고 생각하는 게 조작을 날조와 이런 것들을 밥 먹듯이 하는 검사가 대통령되면 됩니까? 아, 네요. 검사 중에서 가장 훌륭한 검사가 대통령 되어야 되는데 조작 날조하는 검사가 최악의 검사 아에요 그걸 박근혜 대통령이 알고 있는데 대통령 되는 과정을 그냥 가만히 있는다. 전 이것도 직무 위기가 될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러프하이라도좀 크게라도 윤석열이 수사해서 조작된 것들 큰 것들 한두개 정도 하면서 이런 자는 대통령 된 자격이 없다고 질러줘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는 임팩트가 잘했고요. 지금 한 20분이 되걸었네요 내가... 아, 좀더한 거니까. 그 공부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태블릿 PC 관련해서도 나, 저, 전이, 박근혜, 팀, 팀 박근혜 팀 대통령이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네. 저는 이 4년 동안 제가 뭐 감옥 갔다고 완전히 바닥에서 다 데이터 찾도 이렇게 했는데 이미 게임이 끝났는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바깥에서 활동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냥 검사 도 판사 도다 들어 놓고 있어 버려가지고 뭐일이진행이안돼요 이거는. 이거를 마무리할 수 있는 사람 은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청와대 김한수 행정관이 썼던 태블릿 PC이고 그김한수와 검찰과 특검이 공동으로 조작한 사건이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그김한수를 부르면 돼요. 어, 김한수 불러가지고 우리가 드린 자료 가지고 김한수를 직접 신문해 보면은 딱 답이 나올 겁니다. 한 20분 30분 신문한 다음에 한뭐 제가 대질 들어가 되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발표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거 김한수가 썼던 거를 검찰과 특별히 은폐했다. 그렇게 발표해버리면은 저는 여기서부터 엎어진다고 생각하고 더 쉬운, 제가 더 쉬운 거는 아까 얘기했던 계약서 에 있죠. SKT한테 제가 기, 이, 집회하고 기자회견을 세번을 그 검사 들어가서 했는데도 SKT는 우리한테 전화통을 못합니다. 그, 대기업들이 SKT의 이런통신대 기업은 전체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기업이죠. 팔아야 돼요. SKT 기업을. 그러니까 무슨 뭐현대중공업처럼뭐 조선배를 팔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들을 굉장히 이제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데서 데모를 하면 난리가 나요. 예를 들면 CJ라든지 이런 데서 데모를 하면요. 그쪽 협력, 대협력 정무 상무 내려와 가지고 그냥 순 사고 막상 난리가 나거든요. 나는 SKT 가서 이렇게 데모를 하고 만약에 지금 이 SKT가 계약서 위조한 게 맞다면 이거 문 닫아야 되는 사안이거든요. 근데 1년 10개월 동안 저희한테 단한 번에 전화가 안 온다. 대모하는 게 아니고 우리 또 언론사지 않습니요 기사를 한2 0개월갖 갔다 썼어요. 위조했다고. 재벌총수 최터링는 걸고 전화 한 통도 안 온다. 아, 이거는 인정한다는 얘기야 SKT. 조금이라도 우리가 틀렸잖아요. 쫙 달려와가지고 오히려 우리가 틀렸으면 더 잘해줘요. 아 실수할 수도 있죠 순고 심사하고 서 하고 단 말이야 원래는 못 나타난다는 얘기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럼, 그럼 이게 끝난 건데 우리가 하니까 그냥 검찰하고 짜 가지고 들러놓 있지 않습니까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한번 소장을 내버리면 아니 소장도 소장도 필요 없고 기자회견하고 저최태원이한테 전화 한통 넣으면 사인만 봐도 원하지 않습니까 이걸 SK가 끝까지 모를 겁니다 그러면은 SKT 그 계약서를 보관하는 서버가 있어요. 서버에 이 수천만 달의 계약서 DB가 들어가거든요. 이것만 열어보면 돼요. 이것만 열어보면은, 이걸 지금 만약에 이 태블릿 PC가 2 0 1 0년도 6월 20일에 개통됐습니다. 그럼이 계약서가 위조가안 됐으면은, 그 날짜에 들어갔겠죠. 우리가 추정하기에는 이위조된 계약서는 2016년 11월 1일에 들어갔어요. 그거 열어보면은, 요거 11월 1일에 들어간 건딱 잡힐 겁니다. 이거. 그거는 조작 못해요. 그거를 조작을 하면요. 조작 중게또 흔적이 났기 때문에 요즘 기술로 다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요거를 디자인하면서 최태원이 질러서 전화 한번 딱 때려서 알아봐라. 이정도는뭐 못받아갈 거라고 저는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당사자로서의 권한 SKT 문 닫아야 되겠죠. 다시 한번 가지만은 아니 어떻게 일개 재벌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음. 또도리려고 고객 정보를 시작합니까? 맞아. SKT는 이거 걸리면 박근혜 령한테 얼마나 성해야될것 같아요? SKT의 시가총액이 13조거든요. 다내아야 돼요. 다아놔야 돼. 그러니까 이 당사자로서의 권한과 박 대통령의 정치적 의향력, 국민에게 쌓은 신뢰성 이거 갖고 태블릿 PC 하면요. 한단이면 그냥 이거는 끝낼 수가 있어요. 반면 탈핵 문제는 좀 복잡한 게 주로 막 위증들, 막 안정범인이 막 그냥 저뭐 차은택이니 막 이런 위증들로 얽혀있기 때문에 이걸로 한당히 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태블릿 p c 는 이런 계약사라든지 딱딱 떨어지는 이 과학적 증거 때문에 대통령이 요건만 들면은 무너뜨릴수 있다. 그래서 저는 뭐 복잡하게도 이거를 막으려는 또수스들이 엄청 많거든요. 이거, 이거, 이거 지금 못하게 하려고 막 대통령이 태블릿 PC 못 끼게 하려고 뭐 어마어마하게 방역 공략들을 하는데 분명한 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윤석열에 대한 분명한 자기 입장을 얘기하는 거고, 이페블리 PC를 들지 않으면 탈행무효의 길은 아주 멀어질 것 같아요. 다른, 제가 아무도 고민해봐도요, 그거 말고 다른 길이 없어요. 한참 멀어질 것 같아요. 저도 이런 뜻을 어떻게서라도 어, 박근혜 대통령에 게 전달을 하려고 제가 지금 채널을 좀, 어, 열고 있습니다. 어, 빠르면은뭐 이건 이건 조합 안에 어떠게 전달이 될것 같고요. 응. 여러분들도 좀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 이중앙일있다 네, 습니다저 믿어 있 네. 말씀 드리고요. 태블릿 PC의 진실이 왜중요하냐 아니면 사실은 이제 간중들을 이제 밖으로 몰아내고 많은 사냥을 여러 몰이에 핵심타가 됐습니다. 어떻게 따지면 태블릿 PC가 j t b c 에서 보도하고 그 이후에 기력이 언론들 자파 언론들 막 받아쓰고 이러면서 결국 은 도화선이 된거예요 이걸 우리가 매듭을 풀때 뒤에서 푸는게 아니라 앞에서부터 꼬인매듭부터 풀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죠그 지금 변희자 대표가 말씀하신 이제 태블리 PC만 제대로 밝혀내면 나머지 뒤에 건 제대로 풀릴 것이다. 맞아요. 자, 이제 뭐 우리 베리재 대표는 보수로 나왔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태블릿 PC 이거 뭐 얘기하다가 잘못돼으면또 들어가요. 여러분 <웃음> 면게시가가 적용되면 한 3년 살아야 돼. 제가 보기는. 에 그런데도 가하게 나와가지고 책을 내고 태블릿 PC의 진실을 계속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게 진실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세상이 바뀌었으니 아니라 지금까지 몰약하고 뭐 누구말따나 작당하고 이랬던 인간들이 보니까 막거서 그러니까 직설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안그러면 벌써 잡아야 했을 거예요 저는 반대로 이제 집행위예요 6월 8일 끝나는데 출소 후에 오늘까지 집행 현장에 있었는데 경찰이 광띠 부었나 이래요 부었다 왜 집행 못하게 돼있거든 나는 집행을 하는 게 아니라 진실을 밝히러 나왔다 아마 둘이 다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네. 투쟁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자, 그리고 혹시나 뭐 선거법 가지고 또 헛질을 하는 놈이 있을까봐 사전에 경고합니다. 이거는 뭐 윤석열 후보 비방이 아닙니다. 당시 특검에 윤석열이가 수사팀장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태블릿 피지의 이 불법과 또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는 이진실의 중심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팩트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어, 디 가버렸네, 그 사이에. 아, 그래? 네. 제가 어지간하면 이 좌측을 잘안 봅니다. 옛날에 차를 볼 때도 더러워도 우측으로 막 계속 돌아서까지 좌회전안 했어요. 근데 그렇게 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할수 없이 그러는데. 자, 지금 아마 여러분이나 제우리나 마음이 똑같을 겁니다. 막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탄핵 앞에 꼭 불법이 붙어야 돼요. 이 불법 탄핵은 대한민국 국회와 헌법재판소 검찰 특검 그리고 또 법원 언론기관 여론기관 오늘 매니저 대표 말씀 듣고 보니까 대기업까지 관여된 허니말로 국가 반란사건이다 이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 반란사건을 원인치로 돌려놓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차기는 윤석열이 되든 저뭐여저뭐 이재명이 되든 손상대가 되든, 안 돼요, 그 나라 꼬라지가. 몰라. 이럴 때 얘기해야 돼요. 자칫하면, 체리집 후보는 모르겠어요. 아마 되면 나라 잘될수 있어요. 없을 때 얘기해야 돼요. 자, 이렇듯이, 지금 우리 국민들의 대부분의 마음은 이제 똑같아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끼리도 4분 5일 돼서 이가 올리, 내가 올리, 설거 때만 되면 아무 의미 없이 훅쑥 몰래 다니지 말고, 앞에서 투쟁하고 싸우는 사람들 나는 태블린 PC 갖고 싸워서 한번 끝까지 한번 가보겠다. 이런 사람, 뭐 사회로 부정선거 관련해서 가겠다. 이런 사람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드린 듯이 태블린 PC의 진실을 밝히면 모든 것이 다 밝혀지고 박근혜 대통령의 억울함도 드러것이고 상황에 따라서는 지금 문제에 끌어내리고 나머지 1년 5개월 남았던 박근혜 대통령의 복권을 빨리 당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남은 임기 다 마치시고 임기 마치기 한 일주일 전에 이 태블릿 PC부터 시작해서 불법 탄핵에 앞장섰던 사람 13,963명 이것들 전부 감옥에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13,963명 헷갈리시죠? <웃음> 제가 감옥에 있을 때 때려잡아야 될면 명단을 뽑아보게 되는 거 된다 이건 언젠가는 우리가 쳐버려야 됩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합니다. 자, 발제에서 이제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제 진짜. 이거 <웃음> 다다하니까 말이요 자, 지금, 어, 우리 뭐 정일 대표가 모레날 뭐, 저 유튜브를 들고 다니니까 뭐 시기하고 욕하고 뭐 이런 것도 있고 소녀상 그 부순다고 해가지고 또뭐 붙잡혀가고 난리도 실제뭐거좀퍼포먼스가됐어요 이런 강단 있는 사람이 사실 우리 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오늘 또 더덕이나 3주년 맞아서 또 이런 행사까지 한다니까 뭐큰 박수는 못 보내드리지만 관제하실때 기분 좋거나 제대로 된 말씀을 안드리면 큰 박수를 보내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정인입니다 국민 여러분, 동지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한국 사회가 희망이 있습니까? 없어요. 저는 희망의 반대가 절망이죠. 참 갑자기 이런 소리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정일TV 채널이 며칠 전에 대통령 응? 복권운동부부 창립 3년은 행사장에 대통령 명예회복을 위한 네, 국회 입법청원 진상조사위원회 입법청원한다라는 제 영상이 유튜브 가이드 위반을 하고 하필 오늘 12시에 정일TV 채널을 폭발시켜버렸습니다. 오늘 폭발시켰습니다. 그 이유가 정오심 조작한다는 겁니다. 아 지금 제 마음이 답답해요. 왜 하필 오늘 이 세미나 한다는 그제방송이 정오심 조장한다고 폭발을 당했습니다. 자이 자리에 오는 우리 황교안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우리 고노영 변호사도 함께 하셨네요. 지금 불법선거 법률대리인 소송 대리인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가 이게 부정성거 진상규명 없이 과연 대선을 맞이할 수 있을까 저는 의심이 들고요. 자 이렇게 된 이유가 바로 언론 국회, 검찰 법원, 노도 때문에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우리가 불행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사회가 언론이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언론 정치하는 이버리장만이 고치지 못하면 우리가 선진국에 진입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웃음> 이들을 단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꿈도 희망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북한의 주체 사상이 마치 진보적 인념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종북 주사파들 철결 없이 저도 평생 일생을 학생운동, 노동운동 시민운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노조 출신입니다. 당대 정말 노조 대부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 한국사회 강성노조를 손보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론을 손보지 않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또이 사법부를 손보지 않으면 우리가 희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쓰레기 위정자들을 우리가 속아내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런 말부터 하느냐 면은 불법 탄핵이 없었다면 은 오늘처럼 이렇게 쓰레기 정치판 상황은 경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 뭐 변호사 고로역 변호사 참석하셨는데 저는 뭐 사법고시 2차에서 떨어져서 포기했습니 그러나 법을 배웠습니다. 대한민국의 법학자가 많아요. 우리 국회 300명 중에서 60%가 절반이 넘는 60% 가 법전 출신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법학자, 네 법전 출신의 국회의원들이 양심이 검다는 거죠. 변희재 고문께서 자세히 뭐해벌릿 빛이 저도 동감합니다. 이렇게 대통령 박근혜 탄핵은 조작과 네, 선동으로 그리고 마녀사냥 법리에서 네, 탄핵 사법적 탄핵이 아니라 정치적 탄핵이었습니다. 현직 대통령을 구속함으로써 역사에 큰 오점을 남겼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국민들 절대 다수는 왜 불법 탄핵인지 잘 모릅니다. 오히려 배운 사람들이 더잘 몰라요. 지금 우리 5년 동안 이 아스팔트에서 비바람 눈보를 맞이하면서 투쟁해왔는데 저는 이 시간에 가슴 아픈 것은 우리가 눈물과절려가면서 정말 손 꽁꽁 발 꽁꽁 호호 불면서 합행에 의지하면서 태극기 들고 지난 5년 동안 서왔던 우리의 동기들 내가 가까운 동기들조차도 지금 태극기 벼들자가 되고 윤만세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것이 저는 가장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 마련했습니다.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서 왜 사기 탄핵인지 왜 불법 탄핵인지 우리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알리고 이것이 알리진 상황에서 3부 대선에서 결정하는 것. 어쩔 수 없죠. 뭐 우리 국민 손에 맡기겠습니다. 자 혹자들은 네 박근혜 대통령 사면법근으로 사법적 네 그리고 정치적 판단이 이미 끝난 거 아니냐고 제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말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는 안된다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웬 명료 회복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 건강 위독서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저도 모두 출신입니다. 삼성 어려운에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모병원 성모병원에서는 제가 많은 것을 알았어요. 그럼 많은 뭐 유튜브에 정말 뭐 상상 못하는 뭐 허위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걱정하는 만큼 대통령의 건강은 그렇게 <웃음> 나쁘지 않다. 명예 회복을 바라지 않는 사람들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됐는지 우리 스스로 자각하고 우리 스스로 반성하지 않으면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대한민국이 정말 중국의 속국으로 변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자 과거의 잘못을 치유지, 치유하지 않고 묻어버린 채 어떻게 미를 래 향해서 전진할수 있겠습니까? 종기도 고름을 짜내야 새살이 돋아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저는 여기 변호사 계시지만 저는 국회에서 네, 국회 사무처에서 지급하는 급여를 받아왔습니다. 국회에서 근무했던 경험 그리고 제가 네, 법을 배운 네, 법학도로서 제 견해를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대통령 박근의 탄핵소추 결의가 불법이었고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 판결은 명백한 불법이다. 당시 JTBC 최서원 최순실 태블릿 보도 이후 포털 실시간 검색에서 하야와 탄핵이 번갈아서 1위를 오로 내리게 했습니다. 정치권 내에서는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씨가 처음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언급하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이란계 기획 탄핵은 언론이 조작하고 선동해서 촛불로 이어졌다는 것은 우리 보도가 아는 사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16년 11월 21일 의원총회에서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뒤에서 이춘석을 중심으로 한 탄핵실무 추진준비단을 구성한 바 있습니다. 이춘석은 다음주 초까지 초안을 만들겠다고 본장담했습니다 국민의당도 연석회에서 탄핵을 당론으로 확정하면서 김관영을 중심으로 한 탄핵추진단을 구성했습니다. 정의당은 야당 중에서 가장 먼저 탄핵을 추진하면서 당론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나가서 국회의장에게 탄핵 검토 설치 윤회를 제안하고 즉각 탄핵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새누리당이박계의 경우 김무성을 중심으로 탄핵을 준비하였고 하태경은 당에서 4,50명은 찬성표가 던질 것이라며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무성은 11월 23일 대수 불출마 선언과 함께 당내에서 탄핵 추진에 앞장서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굉장히 판단하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주범은 사실상 당시 새누리당의 배신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들이 배신자들 때문에 의회의 민주주의가 사라지고 일단 독재체제로 운영하고 국회는 시도때도 없이 악법을 양산하고 사법부는 재판은 법리가 아니고 관심법과 마녀사냥을 준용하는 판결이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검찰과 특검이 명확한 사실 오인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소속법상 사실 오인은 무효 또는 무죄라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국제사회 사법책입니다. 여기 네, 권하영 변호사는 계시죠? 저법학 공부 제대로 했죠? 네. 네. <웃음> 흑금은 북정농단의핵 태블릿 PC 주인이 최선, 최순실의 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최선, 최순실은 최 태블릿 PC가 내 것이라면 돌려달라고 하니까 재판부는 태블릿 PC가 최순실 것인지 단정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JTBC도 비슷한 논절를 보이고 있습니다. 명백한 사실 오인입니다. 우리말로 거짓말과 아, 선동으로 사건을 만드는 것입니다. 최순은을를 대리해서 이동한 변호사가 태블릿 PC를 반환해달라고 재판부에 소장을 지금 제출한 상황입니다. 현지 대통령을 탄핵의 수단으로 사용할 때는 태블릿 PC가 주인이 최소원인것이 되고 형이 확정되니까 이제 와서 태블릿 PC는 최소원 씨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이 기만진 사실을 알리는 것이 오늘의 목적입니다. 변희재 고문은 지난 5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태블릿 PC의 주인은 최소원 씨 최순실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사온 결과물이 이제야 서서히 밝혀지고 있습니다. 즉 대통령 박근혜는 국정을 농담하는 사실이 없음이 이제와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검과 국회 언론이 거짓과 그 조작으로 대통령 박근혜를 탄핵했던 것입니다. 문재인 변호사가 총와대 방을 뺄 시간이 되자 이제와서 재판부가 불법 탄핵했던 사실을 스스로 자백하고 있는 시국 상황입니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란 탄핵 세력을 우리는 반드시 역사의 심판대에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웃음> 대통령 박근혜 탄핵심판은 처음부터 위법한 추가소추 해지 소추 취소 등 말도 안 되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 국회의원 300명 중단한 명이라도 탄핵소추안을 모두 읽어만 보았어도 그리고 국회법에 대한 절차적 과정을 살펴만 보았어도 탄핵소추안은 부결되었거나 폐기되었을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모든 국제사회 사법 체계는 중요한 절차적 험결은 무효 또는 무죄입니다. 변호사님 맞으시죠? 네. 우리나라의 경우 형사, 민사 소송 중에서도 중요한 절차적 험결과 사실로의 심리 미진은 미지, 네. 무효 또는 무죄인 것입니다. 이 답은 지난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 이정미 소장대행의 판결문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 없이 탄핵소추자가 자승되었다는 헌결도 분명히 있습니다. 탄핵소추안이 얼마나 부실했으면 헌법재판소 이정민소장대이 판결문에 국회의 탄핵소추를 존중한다는 내용을 판결문에 삽입했겠습니다. 이 말을 부수하면 탄핵, 국회 탄핵소추안이, 소추한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저는 애둘러 표현했다고 봅니다. 헌법재판소 양심법익이 담긴 판결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가와 헌법을 먼저 생각하는 에드먼드로스 같은 국회의원이 우리나라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 단한 명만 있었더라도 헌정사에 5점은 남기지 않았다고 저는 하더라도 대통령을 탄핵하는 절차를 신속성만 앞세운 불공정한 탄핵 재판으로서 대통령 박근혜는 1730일 동안 인신감염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불행한 사건을 이제 우리 국민들이 바로 잡아야 나가지 않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이제 저는 두 번째로 전국 네, 입법정보설명을 운동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회 특별법으로 제정된 것은 5·18 광주 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있고 네,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천안 폭지진상조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제는 대통령 탄핵과 관련 진상조사위원회가 특별법으로 제정해서 분명히 이 대통령의 불법 탄핵에 대해서 진상을 국회에서 먼저 조사를 통해서 심히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통령 박근혜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지난 2012년 12월 19일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 참여자 4만이 넘는 다수 득표자로 확인돼서 헌법 제70조에 따른 대통령은 임기 5년을 보장받아서 2013년 2월 25일 제69조에 의해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정진 및민족문화의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의 서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선서함에 따라고 성사하시면서 대한민국 대통령의 직책을 국가와 국민에게 성실히 수행할 도중에 지난 2016년 12월 9일 국회 본회에서 탄핵소추안을 탄핵2 3 4표로서 가결하고 소추안의 헌법재판소가 국회 탄핵소추에 대한 불법 소찰을 각각 또는 기각하지 아니하고 지난 2017년 3월 10일 합법재판소에서 2016헌나 1로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위법으로 적철된 탄핵소천을 인용하면서 파면 선고했던 사건입니다. 대통령 박근혜 탄핵심판 사건이 왜 불법인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국회 탄핵소추결서수정제출은 명백한, 명백한 국회법 제95조 위반입니다. 탄핵소추 결정권은 헌법 제65조와 11조 제1항 제2호 국회법 제130조 내지 134조 탄핵소추 절차 및 헌법재판소법 제48조 내지 제54조에 규정한 바와 같이 그 결정권은 국가권력의 3권 분립 차원에서 국회의 분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국회는 헌법상의 분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는 5개항의 헌법 위반 행구했습니다 4개항의 10개 혐의 위병이 중개선의 문제 결론으로 정리되어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탄핵소추가 발의되었고 국회 제적은 3분의 2상 이 234인의 결의로 통과된 탄핵소추 의결서는 국회 소추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에 제출 한바 있습니다. 국회가 먼저 탄핵소추장에서 뇌물죄, 직권남용죄 강류죄 형사위반의 범죄행위를 하고 지적하면서 탄핵소추 결의 가부를 묻는 국회 본회에서 의 회화하여 각을 요건을 충족시켰다면서 탄핵소추안을 선포했습니다. 국회는 제출된 탄핵소추장을 9일 탄핵심판심리 과정에서 본회의 의결 절차도 거치지아니하고 임의로 두 차례에 걸쳐 수정 그서를 헌법재판소에 수정했습니다. 종부했습니다. 국회가 헌법재판소 2016 헌나 1.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탄핵 심판사건에서 심리 절차 중에서 의견서를 제출한 탄핵소추 의결서 수정은 국회부 제95조 상의 수정 동의를 구하지 않은 심리 미정과 중대한 절차적 험결이므로 명백한 대통령 박근혜 탄핵소추 의견은 명백한 무효입니다 네. 국회가 처음 제출한 탄핵소추장이 아닌 국회가 국회법을 위반하고 탄핵심판 심리 중에 헌법재판소의 의견서를 수정 제출한 탄핵소추장 수정서를 헌법재판소가탄핵심판의 새로운 등으로 삼았다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입니다. 국회법 제95조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의안에 대한 수정 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30명 이상의 찬성 의원과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분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2016헌나 대통령 박근혜 탄핵심판에 제출한 탄핵소추장에 대하여 헌법재판 중 이를 함부로 변경하여 제출한 탄핵소추 고정서는 국회법상 포기를 거치지 않는 중대한 제가 널 주장하는 절차적 한결로서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26조는 탄핵심판에서는 국회의 소추 열쇠의 정본으로 청구서를 가름한다라고 청구서에는 필요한 정거수림에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이지 정부의 증거수를 변경할 수 있는 규정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탄핵소추장 변경은 국회 본회의 표결상으로서 국회가 탄핵소추장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함으로써 탄핵심판이배시되었고 제출된 탄핵소추장은 마치 재정의 결의 절차를 거친 어느 법률과 같아 국회법 제95조상의 수정동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이의로 변경될 수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법이 이러함에도 국회가 대통령 탄핵심판에 의하여 표결한 탄핵소추장은 탄핵소추에 대한 각 국회의원이 결의 표시와 의사봉을 두드림으로써 표결이 아닌 의사봉으로 가결한 명백한 불법 탄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심판에 제출된 탄핵소추장이 헌법재판소에 넘어간 탄핵심판은 명백한 탄핵소추 어겨서는 헌법재판 관련 제의를 받고서 국회는 탄핵소추장을 보증 변경하면서 국회의 표결주차도 없이 변경하여 헌법재판을 제출한 것은 명백한 헌결이 있습니다. 이렇게 헌법재판소의 제의로서 심판청구인 국회가 담아봐여, 담아봐여 소추의결 임의로 변경하였다는 위법사실이 존재로서 탄핵심판 결정의 근거된 이미 수정 제출된 소추장의 보증은 명백한 무의임로 대통령 박근혜는 국회에서 탄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국회가 처음 제출한 탄핵소추장이 법률적 하자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는 각각 또는 기각이 결정하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헌법수 어지가 없었던 헌법재판판에 례 의하여 법치가 무너진 나라가 또많았습니다 지난 2017년 1월 19일 헌법재판소 재판장의 권성동 탄핵소추장은 소추위원장은 구체적 범죄사실에 대한 유무죄 형사 재판에서 가리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탄핵 수찬에 포함된 것은 국회가 탄핵 심판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새로운 소추 의견서를 혼재에 제출하겠다고 진술함으로써 우리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바로잡기, 바로잡기로 바잡기를한 것이라고 진술을 한 것은 소추자인 국회가 스스로 대통령 박근혜의 탄핵 소추 의견서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밝힌 국가 같이 탄핵 소추 위원장의 그런 법정 진술에 따라서 탄핵 재판은 무효재판이었습니다. 원래 국회는 검찰이 공소장을 근거로 탄핵을 의결했던 것이므로 국회 자신이 설치한 특검과 국정조사위원회의 조사가 끝난 것도 기다리지 아니하고 서둘러 기소한 것으로서 형사적 책임이 없는 세월호 7시간 행적을 촛불 시위대 기소에 눌려서 소천을 덮어서 항목이, 어, 항목이 너무 많으면 적당히 추려서 심리하고 헌재를 압박하여, 압박하여 법률에 맞지 아니하는 탄핵소천을 이제 와서 탄핵소추장이 잘못되었다고 밝힌 희리의 사기재판에서 탄핵소추장은 당사자의 법정 합의로 고정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에 관한 일반 원칙으로 헌법재판소법 제28조 1항 재판장은 심판청구가 부합부적합하거나 고정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는 상당한 기간을 증하여 고정을 요구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을 거쳐온 탄핵소추인 헌법재판에서 심판청구가 부적하거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할 상황이 해당한다면 그보정기간은 심리기관이 산입, 산입하지 않아야 하는 갓법 제4항 보정명령서의 제차 어? 국회의 의결로서 탄핵소추에 대한 의결제차를 거치는 과정으로서 보정이 이루어져야 했으면, 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적법한 보증명령 절차나 이에 따른 국회에서의 탄핵소추에 대한 절차를 거치는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명백한 중대한 절차적 헌결에 해당함으로 탄핵이 무효인 것입니다. 탄핵심판의 경우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에 있어서 준용규정으로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항에서 헌법재판소의 심판 절차에 반하는 이 법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탄핵심판의 경우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고 권한재기심판및 헌법소원심판의 경우는 행정소송임을 함께 준용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탄핵심판에서 형사소송권을 준용하고 있으니 형사소송상의 공소장과 같은 탄핵심판에서 탄핵소치의 결, 의결서를 공소장의 개념에 준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검사는 공소장의 범죄, ...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야 하는 것, 것으로 이는 법원이 심판 대상을 한정하고 당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하기 위해 있습니다. 법원은 검사가 공소 제기한 범위 내에 있으면 심판해야 한다고 대부분 2020 3월 1 2 판례도 있습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재판 제도의 생명이나 할수 있는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불변의 원칙으로서 그 원칙에 반하는 재판은 무효입니다. 이를 위반한 공소제기는 법률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치유될 수 없는 것이므로 시기 및 위반의 정도와 무관하게 항상 공소기관이 판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대부분 2009년 7436 저는 일체 판례도 있습니다. 이러 기준에 비추어 공소장 1번주의에 반하는 공소제기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의여로서 공소기가 의 판결을 선고하는 시 원칙이라고 형사소득권 제327조 제2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탄핵소추 어결서 역시 공소장 이상으로 엄격히 적용해야 함에도 국민이, 이, 직, 국민이 직접 민주주의 제도를 위임받은 헌법상의 국가 권력 분립에 의한 국회의 탄핵소추권은 국회법 제95조상의 본회의 결의 불안으로 헌법재판소의 탄핵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로서 결코보증변경될수 있는 사안이 결국 아닙니다. 따라서 탄핵심판에 제출된 탄핵소추 의결서가 보정 또는 변경되어야 한다면 국회법 제95조의 절차적 과정을 거쳐서 보정을 요구할 수 있지 탄핵심판의 심리법 정에서 양당 음, 당사자의 임의동의로서 보증이나 변경을 할수 없는 것은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적 보냄을 익히 인지하고 있었던 탄핵심판에 반 헌법재판관 판면피소진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라는 규정을 미리 정해두고서 중대 절차적 판결과 탄핵 판단이 혐의가 된 사실의 증거조차도 없이 촛불 광고지와 검찰의 날치기 수사보고서를 증거로 삼아서 대통령 박근혜에게 헌법소 의지가 없다고 하 위법한 판면 결정에 이르게 되었고 결국 형사소속법을존용하고 있는 헌법재판의 탄핵 심판은 탄핵소추인 국회를 위하여 국회의 의결 국회가 의결한 탄핵소추 장을본의 절차를 생략하고 임의로 변경하도록 제의하는 불법을 여실히 드러낸 위법한 불법 탄핵 심판으로서 재판의 독립성을 명백히 위반한 불법 탄이었습니다. 또한 지난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결혼재판부에서 대통령 박근혜 탄핵 심판은 자신들이 선고한 헌법재판소 판례도 부정한 명백한 위법이라는 재판했습니다. 이 부분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헌법재판소 내 네, 결합된 판례도 스스로 부정하고 탄핵 실판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분명은 대통령 임명하지만 헌법재판소 제 6조 1항 재판관 3명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한 사람, 3명은 대본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규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법 제22조 1항 이 법에 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어하는 헌법재판소 심판은 재판은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재판부는 예, 예, 이렇게 예, 설명을 드리고 자 좀 정리하겠습니다. 이정미 재판은 헌법재판소 법관 8명이 했고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헌법, 헌법 제11조 1 2항에 규정한 8인 재판은 무효라는 법조인의 일치된 공론을 무시하고 심지어는 스스로 헌법재판소 판로를 집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제25조 심판과 제24조 심리는 같은 것이니까, 헌법 제23조에 의하여. 합헌이라는 헌법에도 맞지 않는, 법률에도 맞지 않는 개별에 불과합니다. 탈핵 사유별 개별 투표가 아닌 일괄 투표는 무유라는 국민적 법률 상식에 의해서 투표 방법은 국회의 자율권으로 혼재가 재판할 수 없다는 자기 부정을 헌법재판소가 있습니다. 정거 없이 소차하는 것을 금지하는 헌법제 12조의 적법절차 원칙에 대해서 국회법에 국회 그런 규정이 없다는 이유를 이유로 무시하여 국회의 법률을 헌법보다상위별로 착각하는 법관들이 헌법재판을 진단는 우리나라 사법부의 기막힌 현실을 보여줬습니다. 원칙적으로 잘못된 국회의 탄핵소추장을 소위 쟁점정리라는 이름말에 멋대로 뜯어 고쳐서 그 고친 소추장을 재판하는 사법만행을 재판 플임을 합류화시켰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새 탄핵소추장으로 자신들이 재판하는 불고불리의 재판기본을 짓밟아 버렸습니다. 국회는 어떤 위헌적인 방법과 절차로 대통령을 탄핵해도 대통령은 다, 다툴 수 없다는 그야말로 삼권분립의 기본 원리도 무시한 불법 판결이었습니다. 국회 소추장에 없는 사유, 네. 검찰과 특검조사 분홍을 자신들이 끼워 넣어서 그 사유로 대통령을 탄핵하는 불법 재판을 자행했습니다. 국회가 중대한 사유라고 내세운 사유를 무죄라고 하면서 국회가 중대하지 않다고 한 사유를 중대한 사유라면서 그 사유를 대통령을 탄핵한 초법적인 정치재판을 하였습니다. 고의 없이 처벌 없다는 건대법의 기본 원리를 무시한 채 아무런 고의도 입증도 없이 대통령 박근혜를 법률에 아무 근거가 없는 절 정치 논리를 가지고 헌법위배를 인정하여 파면에 악에 이르습니다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에 맞춰서 재판을 끝내기 위해 피청구인 저의 모든 주장과 정거신청을 1917년 2월 20일에 기각하고 결심하는 편파적인 졸속 재판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일찍이 유신실에 없었던 인민재판식의 판결을 내었습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제18대 대한민국 대통령 박근혜 탄핵 과정은 중대한 심리 미진 그리고 사실 오인 절차적 험결로 확인된 국회의 탄핵 소추와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은 우여임으로 법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은 박근혜 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의 권한 회복이 법치 회복의 길입니다. 결정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다소 길긴 하지만 내용이 아주 그 함축적으로 아마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아마 좌파들이나 이 탄핵에 동조했던 탄핵을 주도했던 이정미 심지어 문재인까지 아마 내일 아침에 기절초풍에서 좌파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 아까 이제 마지막에 우리 정일 대표께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 진짜 불법탄핵에 이 모든 게 홀바만해지면 원상태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죠 다시 대통령 자리에 가서 마지막 인기를 다 채우고 나와야 되는데 이걸 하려면 아까 우 바로 베니대 대표가 말씀하신 그런 메시지를 내야 된다는 게 대해서 는 여러분 좀 동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말씀 중에 뭐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고 이렇게 이정계가 읽어내렸는데 지금 문재인 4년 10개월 동안 아예 헌법 수호 의지가 없어요 그럼 이런 인간들은 문재인하고 다른 그 그심판인때 현재 8명하고 똘똘 묶어 가지고 한 모이 감옥에 보내야 되지 않겠냐? 아, 네, 감옥, 감옥, 감옥 보내다기 되게, 되게 좋아하네. 감옥을 보내려면 이런 분들이 대통령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다시피 한쪽에는 무속인 가지고 날리고, 한쪽에는 형수벌 째다고 날리고. 이거 언제까지 우리가 듣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무소속이나 이제 군서정당 후보들은 이런 언론에 또뭐 어떤 혜택을 하나도 못 받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공약 아무리 좋은 국가 미래를 발, 뭐 그걸 내놓는데도 국민들이 알아주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 물론 이제 토론에서 발 발제에 대한 토론도 하겠지만 이제 우리 아마 최대 이후에 이제 아주 국가 미래를 위한 이런 공약도 조금씩 말씀드리더라도 이해 를좀 하십시오. 뭐 이런 기회를 좀, 줘, 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우리 최대직 대선후에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분 등무로 부분하지 않으셨지만 대선 후보로 활동을 계속하셨습니다. 특히 탄핵에서 북한의 역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지적을 상당히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변니저 대표 발제에서는 계속해서 여러 가지 증거들을 밝히고 또 굉장히 좋은 저작물을 발간을 하고 해서 사실상 JTBC 태블릿 PC의 진실을 거의 다 주명해 놓은 어, 지금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서 핵심적인 어, 부작의 증거들 그것을 어, 자료에 몇개 첨부를 어, 해서 어, 잘 보았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어, 조만간 그러니 일주일이니 이쪽도 쪽이 되겠죠. 조만간 탈의 어,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셔야 된다, 토론을 해야 된다, 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정일 본부장님께서는 국회 단에 단회, 현재 단핵에 어, 법적인 어, 문제점, 사법적 어, 문제점, 법리에 따라서 어떻게 이것이 절차적 정당성을 거려하고 있었는가 그런, 그런 점들을 법학적 관점에서 법률적 관점에서 어, 지적을 해 주셨고 어,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음, 이건 탄핵이 위헌적이고 불법적이고 어,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탄핵 그리고 사기와 날조 조작이란 탄핵이 예, 도 대체 어떤 점에서 잘못되는가 그 말씀은 제가 드리지 않겠습니다. 어, 오늘 벌써 <웃음>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하셨고 많은 자료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물론 그 자료가 완벽하다는 건 아니고 앞으로도 충분히 추가적인 어떤 사실조사, 증거조사에서 자료들이 더 나와야 되고, 또 국민들이 어, 이해하기 쉬운 그런 어떤 많은 다양한 자료들도 나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탄핵 무효투쟁은 지금은, 어, 우리 오늘 1월 27일 오늘 이 시점에서 세미나를 하면서, 어, 탄핵이 무엇이 잘못되는가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아, 그것을 논할 때 우리가 가장 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점은 작년 12월 31일 이전은 박근혜 대통령이 사면복권을 갖지 못한 시였습니다 그때 이루어지는 논의하고 12월 31일 사면복권이 이루어진 박근혜 대통령께서 사면복권이 이루어진 이 시점에서 이제는 탄핵을 어떻게 무료화시킬 것인가 하는 탄핵무료투쟁이 투쟁의 방법론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달라져야 될 것인가? 아,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러 사람들과 토론한 것, 또 그리고 그런 음, 생각한 것들을 아직 어, 충분히 제가 검토하고 정리는 못했지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조금 있다. 지금 답시간에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음, 2017년 3월 10일 날 어떻게 됐든지 헌제에서 탄핵이 이루어졌고 그 여파로 해서 이제 19대 대선이 치뤄월지 않습니까? 완전히 비정상적인 대선이었습니다. 3월 10일 날 탄핵이 이루어지고 4월 달에 선공을 거쳐서 5월 초에 새로운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선출이 됐죠. 제대로 검증도 하지 못하고 각 후보들을 정말 놀렁 부둥땅 대통령이 문재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상한 사람이 지금 5년째 대통령을 하면서 나라를 완전히 망가뜨렸습니다. 문재인 정부 지금 5년에 가까운 시기에 각 사회 정책 영역에서 국가의 어떤 근본적인 앞으로의 어떤 비전, 성장 동력 이것을 장식한 것들은 앞으로 아, 그 추후 2년 이내에 광범위한 자료조사 연구를 통해서 정확히 밝혀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최근에 저는 그 문제를 좀 검토를 했는데 아, 내용이 상당히 방, 방대합니다. 아무튼 그런 살 잘못된 탄핵의 여파로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직을 지금 수행을 했고 이제 거의 다 해가고 있고 이번 20대 대선도 어, 저는 2017년 탄핵사태 에 여전히 부상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우리가 민주당 후보로 나와있는 이재명 후보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무슨 고도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물론 저는 또 여기 모신 분들은 민주당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상 이념에 대해서 내당이 같 반대하고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신 분들이 전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상과 이념, 정책에 대한 입장 차이를 떠나서 그인간의 어떤 인간의 심성, 그다음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도리, 그 사람이 수행하는 또 그다음에 그 사람이 행하는 언어 이런 것들을 검토했을 때 과연 이렇게 상식과는 거리가 뭔 사람이 과연 어떻게 민주당, 집권, 여당을 인터넷 국가될 수 있는가? 며칠 전에 그 성남 성대원시장 가서 또 저기 소년공이었는데 뭐 아버지가 어떻고 어머니가 어떻고 뭐또 돌아가신 형님을 제가 그뭐 질질 짜면서 15분 20분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그걸 그쭉 한번 들어봤는데 참 혐오스러운 영상이었습니막 봤습니다. 제가 또 이재명 계속 조사했기 때문에 봤는데 돌아가신 형 이재선 씨를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2017년에 암 말기, 폐암 말기 진단을 받고 이미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분을 정말 핵공인회사로서 시장의 자기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시장의 개입, 내 동생이 성남시장인데, 내 성남시장 형으로서, 내 어떤 시장의 개입에서 내 어떤 정치적 이득을 얻어보겠다. 이런 식으로 아주 못된 <웃음> 행동을 한 사람으로 그렇게 또 규정을 해가지고, 돌아가신 형을 꼬 죽여버리고 있더라고요. 정말 그런 식으로 해서 대통령 해도 되는 겁니까? 안된다 쿠바 이재명 읽어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거기에서 그 형님, 형수 그다음에 그 조카 이재명이라는 사람하고 그쳐 어, 김혜경 씨, 혜경 씨라고 하는 그분들이 보낸 문자 메시지 보셨죠? 또 백종선이라는 사람이 보낸 문자 메시지 보셨죠? 제가 29금이라고 했습니다, 29금. 어디저기 청년들도 볼까 무서울 정도의 그런 무시무시한 꾸러 영화싸니다 사실은. 그런 내용을 갖다가, 그러면은 자기가, 자기가 잘못한 부분은 지금 그 일반에 많이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잘못, 잘못한 그 큰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기 위해서 한 부분이 많고, 저는 그 관련된 공소장도 그바파 이재명을 책이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 제가 여러 번제 의견들을, 그래서 제가 계속 관계를 했었기 때문에, 어, 알고 있고, 이재명이 어떤 일을 벌였는지더 깊숙이 언론에 나온 것보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형에 대해서, 그런 형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든 다시 살아보고, 어, 그 녹취록을 어떻게 이겨서, 이겨내서 표를 얻어서 대통령이 되, 되어보겠다고 형님을 사실과도 완전히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눈물을 질질 짜가면서 또 형님을 악인 중에 악인으로 만들어버려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벌써 그러면 국힘으로 넘어와서 윤석열이란 사람은 그럼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지금 윤석열을 좌익들이 좌익 쪽에서 계속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좌익들의 공격이 크게 안 먹히고 있어요. 국민들한테 왜안 먹히냐. 본질적 비판을 좌악들은 자기 모순 딜레마적 상황에 빠져 있어서 윤석열에 대해서 본질적 비판을 하지 못합니다. 윤석열에 대해서 본질적 비판을 할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저희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관련해서 당신이 죄 없는 사람한테 무고하게 그, 죄를 뒤집어 씌우고 증거를 조작하고 증언을 조작하고 부당한 법리를 만들어서 당신을 완전히 45년 구경하고 사람도 죽이 죽을 정도로 재판을 진행해서 22년 형은 형을 그렇게 만들었잖아. 그리고 소위 문재인 정부의 피그 전치 보복군. 적폐 청산 수사에서 최첨단에서 그 무슨 사람 물어 죽이는 게 피굴 테리어같이 달려 나와 가지고 물어뜯어서 물어뜯어서 수백 명 구속시킨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정당한 어떤 법 집행이고 정당한 어떤 법치에서 정당한 법리에서 확실한 소명대테 범죄사실에 대해서 내리는 그 정당한 형벌이었습니까? 아니었지 않습니까? 관련돼서 자살한 사람만 4명이 됩니다 200명이 구속되고 바로 그런 우리나라 대한민국 검국기를취해의 그 검사 검사도 아니죠 검사 가령 의사가 환자 수술 잘해서 살려내라고 칼을 줬더니 그 칼로 환자를 죽여버리면 수술할 때 자기가 실험하면서 죽여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사형을 시켜야죠, 사형. 그게 의사입니까? 윤석열 검사라는 친구도 쓸수 없는 거예요. 검사는 인권부 약자고,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범죄 피해자로 들어온 사람도 죄가 없을 때는 그 사람의 억울함을 벗겨주는 것도 검사의 유무입니다. 검사 직업적 책무한 거예요. 그런데 검사의 그무소불위의 엄청난 권한을, 권력을 국민들이 어떤, 좋은 일을 하라고 그렇게 권한을 구해줬더니, 그 권한을 갖고 아무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죄 뒤집어 씌우고, 국고선실죄 뒤집어 씌우고, 공직선거기관 뒤집어 씌워서 22년이면 징역액을 받게 만들고, 180억의 벌금, 35억의 추징금, 그리고 이 사건은 정치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 추징금을 추징하겠다고 벌금을 보존하겠다고 해서 사회에 는 집을 날려버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야, 언제든지 사면복권을 사면복권이 일년 안에 보통 이지지 않습니까 아니,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사형선고 다 받았을 때 그때 그렇게 그분들테 집을 다 공매로 그렇게 해서 다 취업을 해버렸습니까 그러지는 않는단 말이죠.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해서 네, 네. 윤석열 특검수사팀장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이 사람이 한 것은 최악의 정치보복이고 개인적인 사격 복수고 검사로서는 있을 수 없는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반드시 그 역사를 남겨야 될 어떤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것은 이재명 이재명 윤석률도 결국은 어, 지난 잘못된 2000, 2017년 탄핵사태의 악성 구성기였다. 아,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20대 대선이 엉망진창 대선, 이상한 비정상 대선이 되어버린 것이고 누가 되든지 간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그것은 아무런 정권 교체도 아니고 정권 연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누가 되든지 간에 대정부 투쟁, 정권 타도 투쟁의 대상이 돼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싸워나갈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께 어, 기대하는 말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제 말씀을 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탄핵 무효화 투쟁 박근혜 대통령이 12월 31일 날 사면복권이 돼서 나오신 이후에는 이제 탄핵 무효화 투쟁의 중심은 박근혜 대통령이 되셔야 됩니다. 그게 정치적 투쟁, 사법적 투쟁이 있는데 정치적 투쟁은 가장 핵심은 최대한 빨리 이 자유민주 헌정체제를 무너뜨려 버린 위헌 불법 탄핵 사기 날조 조작 탄핵의 핵심 주역은 바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윤석열이었다. 이 점을 명확하게 지적하는 것. 이것이 탄핵 무여투쟁의 시작이면서 가장 핵심적인 사안입니다. 이 점을 말씀해 을 주셔야 됩니다두 번째. 박근혜 대통령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는 사면복권에서 자유의 몸이 있다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건강 문제를 더 이상 언론을 통해서 이상한 유튜브 매체를 통해서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탄핵 무료로 우리가 그렇게 줄기차에 6년 동안 우리 목숨을 던져가면서 그렇게 싸워왔던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중 하나가 박근혜 대통령 건강 건강 문제였습니다.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얼마든지 메시지를 낼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목소리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건강 이야기를 정확한 정보를 저희들에게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법적인 투쟁으로 지금 최순원 원장이 정말 가열차게 눈물이 도록 열심히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 모든 민사소송, 손해배상 소송, 진실을 바로잡는 그런 어떤 소송의 투쟁 당사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가령 한가지예만 되겠습니다. 주진 박근혜 대통령 섹스테이프가 발견됐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고발했어요. 불기소 끝났습니다. 불리석. 그나마 잡아다가 주진우는 권력이 약하니까 지금 문제인도오발했는데 문제는 조사는 못하고 주진우는 잡아다가 조사했는데 불기소 끝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은 섹스 테이프 발견됐습니다.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민사 배상, 민사 소송을 통해서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그런 말을 주진우 당신은 할 수가 있어. 하지만 거기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져야 돼. 이걸 보여줘야 돼. 주진의 사례만 제가 말씀드리겠고 그래도 수백도 수천만의 사례가 있어요. 너무나 입에 담지 못할 정도의 아,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제 말씀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탄핵물로 투쟁이 중심이 되고 저희들은 지원을 하고 그리고 또, 또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은 중장기적 플랜을 가지고 이 나라를 보수를 재건하고 대한민국을 강대국으로 자유통일 강대국으로 만드는 획을 해나가는 것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 다음 세대인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다 그런 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내네 분의 어 더럼 뭐, 발제 뭐, 아마 순서를 좀 바뀌었습니다만은 아마 들어보시고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그런 결론에 아마 다 도달했을 거라고 봅니다. 다른 것보다는. 지금 앞에 계시는 이네 분들의 투쟁 또 그리고 뭐 다양한 뭐 이제 시민단체 투쟁에서 박근혜대 불법 탄핵의 진실은 다 밝혀졌습니다. 이걸 우리가 우파 전체가 똘똘 뭉쳐서 이제 이걸 원상태로 돌려놓느냐 못 돌려놓느냐 여기에 관건이 달려있는 겁니다. 뭐 다른거 볼것도 없고 목숨 걸고 싸우면 반드시 우리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지옥에 가보신 분 별로 없을 텐데 <웃음> 지옥의 가장 중심에 뜨거운 자리는 불의를 보고도 침묵하는 자가 이야기하는 자리라고 합니다. <웃음> 이제 침묵하지 마시고 베리제리 배세가 는 책을 또한번 읽어보시고 또 우리 최대지 부부, 정의일 대표, 신동보 제도 앞선 사람들의 그 뜻을 여러분이 함께 하시고 투자하면 반드시 그 진실은 밝혀질 것입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들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신 우리애국보단여행고 있습니다. 자시간감 이상 포럼, 뭐지, 질의 응답은 할 수가 없어요. 시간상. 그래서 여기 나가시다가 불편함이 직접 나와서, 나오시면 붙잡고 물어보시면 예를 들면 여기 돈이 없어서 4시까지 안 되는 쫓겨나게 생겼어요. 제요 오랜 시간 세미을 말씀을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단체에서 작은 그 기념품을 준비 했습니다. 가실 때 제가 준비한 건 서울입니다. 손문더 빠지지 마시고 서울을 받아가주시기 바라고 긴 시간 멀리서 바쁜 시간을 내어 주셔서 오신 저런 예빈 여러분, 유튜버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에 가열찬 아, 외국투을하면서 <웃음> 여러분도 한번 화이팅 어, 하시고요 발제 <웃음> 토론전 오신 여러분들께 박수 한번 다시 한번 주시고요 <웃음> 감사로 케이크 어, 커팅이 한번 있고요 가겠습니다 <웃음> 그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웃으면서, 웃으면서, 웃으서 웃으면서, 웃으면서, 웃으면서, 웃으면서, 웃으면서, 웃으면서, 웃으면서, 웃으면서, 웃으면서, 웃으면서, 웃으면서, 웃으면서, 웃으면서, 웃으면서, 웃으면서, 웃으면서, 웃으서 웃으면서, 웃으아서 웃으면서, 웃으면서, 웃으 슈퍼라나, 어고게든 아, 슈퍼라나, 슈퍼라나, 슈퍼라나, 슈퍼라나, 슈퍼라라나 슈퍼라나, 슈퍼라나, 슈퍼라나, 슈퍼라나, 라라라나나 네, 여기 선생님들 제가 잠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잠시만 주목해 주세요. 제가 박근혜 대통령님 불법탄핵을 소송을 하려고 혼자 정보를 되게 많이 찾아봤어요. 민원도 하고 했는데 어 다른 분들이 뭐 헌법 65조에 68조에 5만법을다 얘기하는데. 제가 알아낸 거는 이게 첫째 국회법 130조가 잘못됐습니다. 국회법 130조에 의하면 탄핵소추를 발의를 해야 되는데 이 발의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그 발의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소추 대상자의 성명, 직위와 탄핵소추의 사유, 증거 그리고 그밖에 조사에 참고될 만한 자료가 있어야 탄핵소추가 발의된다고 했는데 헌법재판소의 이정비가 말했듯이 밝혀진 증거가 하나도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탄핵을 할때 그리고 파면한다고 했습니다. 그말 자체가 이미 이게 탄핵 소추가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걸 밝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소송을 할때뭐 헌법 65조니 6 8전이 여러 가지를 하지만 이게 탄핵 소추가 발의가 돼야 탄핵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회법 130조가 잘못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소송을 하고 위헌이다라고 소송을 하면 은이 탄핵 자체가 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어, 이 탄핵을 할 때, 박근혜 대통령이 바로 전에 노무현도 탄핵이 됐었어요. 특히 노무현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으로서의 헌법, 헌법을 지킬 의지가 없다라고 하는 건 박근혜 대통령이하고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노무현은 다른 게 있다면, 내물죄가 성립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그 탄핵은 나중에는 헌재에서 기각이 됐어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님은 뇌물죄가 없다고 그랬어요 밝혀진 증거가 없다고 했는데 이게 성사가 됐거든요 거기에는 국회법 130조가 해당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130조가 위헌입니다 네, 요거를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어 아, 아. 지금 말하는거 우리 지금 하게나니문하시면고드아니어가냐지고 네 세미나 마쳤고요. 저는 마포로 넘어가서 예, 변...